140만 터지 꾸는데, 어? 이것도 세다고, 누구 살 혹시 살아? 흙, 샥이 338,000. 이거 한번더 세대. 흙, <목소리> 샥이 42만. 어? <목소리> 자, 하이그 <아이고>, 반갑습니다. <목소리> 루데 우스. 오늘 두 번째 영상 한번 가볼 텐데요. 인간이 나올 때마다 꼭 한번씩 해보는 덱이 있죠? 바로바로, 바로 짜잔! 코스염 덱이 나왔습니다. 예, 돌아온 코스염 덱. 약간 이번엔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 코스염 덱은 코스염이 도발을 끄는 사이에 빨리 필살기 만들어서 그 터잡 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일마는 그거에서 약간 또 다릅니다. 코스염이 도발을 끄는 사이에 마력구를 채워가지고 한 명을 다니기로 때리고, 그 다음 턴에는 또 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투급도 힘낼 수 있는, 바로 그런데, 코스엠 대입니다 야, 얘가 뭐였더라? 얘가 뭐하는 였더라 아, 빙결. 저격 들어오셨네. 야, 니패좀 자세가, 왜트이고 씨, 쟤, 니가 진짜, 지 혼자 잘 떠가지고, 이거. 니가 패가두 장이 뜰 수도 있잖아. 왜 쟤만 패 자꾸 두장 떠? 결국 폭발. 성질 확 올라오네, 지금, 이거. 패를 자꾸 사기를 쳐, 트위고가. 어? 요거는 패가 좀잘 떴네. 그렇지. 아, 그렇게 돼야지. 근데 맞고요 어, 괜찮아. 우리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다. 궁을 깎을 게 없어요. 우리가. 필각이 필까... 없어. 일단 딜이나 시원하게 한번 보고. 어. 와, 34만. 봤지? 자, 이제 궁한테 맞아볼게요. 우리 견딘다. 봐봐. 견뎌. 자, 어, 빙겨 자, 이거 확실히 잡으려고 깔끔하게 하시네. 깔끔하게. 먹고. 어, 치다가 궁 날라갔다. 야, 치다가 궁 날라갔는데? 야, 잠깐만. 자, 잠깐만, 어, 야, 야, 정찰, 정찰이야. 정찰, 정찰이야.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 다니기 쓰면 안 돼요. 쓰면 그거 날아가거든, 구슬. 자, 구슬 이름 다섯 개짜리야. 구슬 다섯 개짜리 맞지? 하나, 둘, 어, 지금 궁슬대 하나 받고 두개더 받고 다섯 개 맞지? 다섯 개. 자, 이게 무명이야. 서버에 무명 넣은 이유를 알겠죠? 궁을 한 번씩 날릴 수가 있다니까, 들어다빠바바라라 미리 날릴 수도 있고, 궁개지. 팍! 140만. 야, 이게 무명이 해냈다. 힘돌아와가지고치쓰면 끝났어 우리. 근데 힘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 빙결까지 썼으니까빙결을못깰 수는 없고 빙결 깨리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면됐는데 실수거나 어 너무 당황하셨어? 꺼버렸나 게임을? 이렇게 되면 실수인데? 실수인 것 같은데. 자. 오,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조금 긴장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하 감염을 걸어놓고 때릴거기 때문에 오, 근데 레벨 9 0레비야 찌밥을 쓰는데도 제가 선턴이라는거는 굉장히 좀 감사한 상황이다. 이사람이고요 아, 이렇게 갈게요. 자, 한번 차 끌어놓고, 회블 다크닥.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진짜 어 근데 너무 아쉬운건 얘가 페리 두장 한만 뜨면 바로 궁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서브에 코멀 넣을까? 아, 예, 다음에 그렇게 해볼게. 서브에 코멀 넣어볼게. 물론 무명이 좀 큰일 한거 맞는데 서브에 코멀 넣으면 바로 바 다음 순 바로 궁이야, 무조건. 자, 아스가 투발하겠습니다. 아, 닌가한대더 쳐서 껍질 하나 더 까고 나갔어야 돼. 껍질 하나 더 까고. 빡! 와! 껍질 하나 더 까고 나갔으면 잘하면 킬따을 수도 있는데, 이거. 아, 실수했다, 실수했다. 순간 두려움을 느껴버렸어, 내가. 다음번에 좀더 심플하게 하려면 코머리 맞는 것 같아. 심플하게 코리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코멀 바로, 어? 궁 받았다. 잠깐만, 이거 모른데. 자, 봐봐. 자, 일단은 회을 걸고 궁쿠당 구슬 하나 더 받고. 근데 구슬 다섯 개는 아니야? 이러면 구슬 네개 상태. 구슬 네개 해볼 콱! 크당! 피 반피들이라서 사람 죽을 수 있어. 빡! 오케이. <웃음> 이건 내가 실수했는데도. 어, 잠깐만, 우리 형님이 아직 죽이 풀 수도 있거든? 어머나, 형님 잠깐만요, 형. 미안해요, 형. 진짜 그러지 맙시다 우리. 자, 다섯 개다. 다섯 5개 개째 바로 뽑습니다. 이거 아끼지 말고 써볼케요 혹시 못 뽑으면 이나 가면 괜찮을 것아 자, 보자. 퍽! 씨, 이거 바로 뽑아보자. 38만. 어땠노? 자 우리 형님 이제 마지막 크레이지 프로미스 쓰시는데 안죽어 우리 안죽어 왜냐 우리 무명이 있거든 야 이거 무명이 참 근데 무명 빼고 코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진, 아 진짜 보여줄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내가 선턴이고 아 농개구나 아, 근데 선턴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솔직히 바로 구 만들 수 있겠다 어? 만들 수 있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래? 이게 코스튬이야코멀을쓴코스튬이야 이게 이거 어떡할 거야? 우리 팀위고 죽일 수 있겠어요? 아하하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목소리> 하하하하. 뭐 쿨한 척 하는데. 어떻게할 거야, 이거? <웃음> 어떻게 하느냐? 하나 받았지? 둘 받았지? 궁 풀이잖아. 요거 하나 쓸걸 그랬나? 이거 쓰면 잠깐 어떻게 되냐? 쓰면 전마가 쓰는 게 낫나? 어째 내 연차 국투 자 가볼까 죽여내는데 와와 160만 형떤거 아니다 지금 형 떨지 않았다 160만 나올 걸로 확신이 있었어 지역 50 버증가에 주피가 130 버증가 상태에서 쿵이 나갔는데 설마 그걸 살겠냐고저 <웃음> 어때요 코마니트 답인 거 같아 풀업하면 어지겠다 이제 프롭하면 무섭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바로 틀잡을 것 같아 세개를 받으니까 아무거나 하톡 던지고 그 다음 쓰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어? 오케이 후털이다 좋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야 오늘 트위어 패 너무 잘 뜬다 진짜 아이사들에기 올리고 싶다 이 자식 이고입맛패 한번만 두장 떴어도 진짜 난리나는 건데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필게지 이미 세 칸이야 필사기 음식에 코머리까지 해가지고 후털니까 하나 더세개째 그러면 이쪽으로 돌려도 될것 같아 어그로로 트위어 조금 다쳤잖아 어그로 이쪽으로 돌려야 될것 같아 아무리 이게 쉽게 못 죽일 거예요 거의 불필이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면 끝났지? 체크 메이트요 3개 상태에서 아니지 지금 바로 써도 한개에두개 추가 세개 추가니까 지금 세개 추가 되거든 마리쿠안날라가거든궁 썼을 때는 이렇게 이거 쓰고 이거까지 다할수 있어요 끝났다 이거. 이게 거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한번 보여줄게 마리 다섯 개 상태에서 궁 박히고 이것도 마리 다섯 개 상태에서 스톤캔는 꽂아 뿌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안 죽었다? 이렇게 대뿌는거라 오케이? 자 간다 캉퍽셔1 <북션> 4 0마초집 부는데 자 이것도 세다고 혹시 살아? 셔썽이 <북션> 34만 8천 퍽 크다 그렇게 되겠다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이거. 부턴인데, 부턴에서. 자 뒤에 연메까지 나왔는데 어디 갈 거야 지금 이 상황을. 자 봐봐 연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연메 힘들어 와같가아나 힘들어 오게 해줄 필요가 없구나 생각해 보니까. 한 방만 치고 도발만 하고 넘기는 게낫겠다아 괜찮아 한번한번 맞아볼게. 아마 다른 일로 못 죽일 걸 치보세요 한번. 쾅. 연메라, 니네 혼자서는 안 돼. 아무래도 좀 이거 좀몇 개고 지금 구슬이, 구슬이 아, 트위고에 니가 해로 어, 죽이자 못 죽이는 거 아냐, 얘들, 우리 애들? 못 죽이면 더 재밌지. 못 죽이면 구슬 많은 거한번더 쓰는 <목소리> 거거든. 어! 죽었구나. 어? 요, 요, 요, 괜찮나? 어, 풀업이 아닌데도 저 정도인 게좀 놀랍지? 내가 보기에 지금 코멀로 넣었으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내가 먼저 궁 만들어보면 되잖아 트위고 대신 라인은어떻아 지금 이거는 트위고대 하는 거예요 라인을 넣으면 얘를 바로 죽이 쁘겠죠 트위고 성물이 시작하자마자 지가 두턴 동안 도발해요 예능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트위고 트위고 진지합니다 지금 오케이 마신댕 만났고 자, 엄지님 좋아요 엄지님 이걸 파괴해 보겠다 이거 아니야 치보세요 한번 그런, 내미, 그런 재미거든 아, 회불 회불이 참 좋긴 해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치료를 못 한다 어 일단 이렇게 됐잖아 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을 다음번에 로 죽이겠다는 거거든 잠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가는 거야 두발 옮기고 우리도 해브를 하나 걸어놔 이성 해브를걸 수도 있겠는데 해브를안 걸어놓을까? 그렇게 하는 거야 끝났잖아 이거 끝나느끼세요 끝났잖아 이렇게 됐잖아 이거 어떻게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치면서 이제 힘들어 오겠지힘들어갖고 가면 전쟁이 칠것 같은데 파다다닥다 어, 단위기인 것 같다 단위기로 지금 타겟팅 여기 했을 것 같거든 알전쟁이네 치봐주세요 이게 죽겠는지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 이러면 이제 작살나는 거지 혹시 살면 혹시 살 수도 있잖아 사람이란 게 혹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구슬이 다꽉찬 상태에서 그대로 수십 분이거든 고 잠시 걸렸는데 지금 잠시기가 안쎄 한번 보자 100만 이거 한번더세야퍽섞여 42만 어? 장난 아니지 야마신덱을 지금 개찌밥 트위고 따위가 와서 잡았는데 이거는 놀랍지 이제 역속이었는데역속퍽 역석은... 치푸는데 이거 뭐고, 이거? 우리 형왜저러나 원래 때문에 인간이 깨지긴 정보여. 했지. 괜찮아. 마무리 할 거니까. 자, 이형 떨고 있니? 아니야. 형 떨지 않아요. 빡! 섞여, 씨, 씨, 어땠노? 오, 잠깐만, 형님, 잠깐만요. 야, 잠깐만. 야, 뭐, 야. 야, 이게. 이게 이거는, 이게 또. 현실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다.